솔레아 리조트 셋째 날이에요. 아유리랑 같이 슈퍼에 잠깐 들렸다가 솔레아 리조트 산책하러 나왔어요. 미나. 산책하러 왔어요. 제 이름이 미나거든요. 근데 여기 풀장 이름이 미나예요 너무 신기하죠? 미나가 그런 뜻이대요. 물의 여신? <웃음> 아침인데도 더워서 제일 시원한 키즈카페로 또 갔어요 우와 날이 <웃음> 아, 재밌어? 아이 재밌어? 지금 신났어 점심은 간단하게 룸서비스로 왔고 궁스파로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유명한 곳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높은 가격에 비해서 일반 스파와 별로 다른 점이 없었고 제 느낌은 그냥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아유리가 베비시터 이 이모에게 정이 들었는지 울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녁식사는 풀장 앞에서 먹었는데요 여기는 음식이 다 저렴해서 너무 좋았어요 맛있어? 아유리 아유리가 찍을거야? 아유리 자 레촌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촌 솔레야? 솔레야 솔레야스 음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아유리와 아유리아빠는 밤에 물놀이를 했어요. 야! 음, 엄마 아빠 일로와 엄마. 아빠랑 같이 Oh, yeah. Yeah! <웃음> 재밌어? 아, 나 재밌어요? 후! Yeah, 슝! Yeah.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나 둘 아유리가 잘 찍네 응 아유리가 잘 찍네 응 저기가 우리가 자는 리조트지 응 우와 아이리 어떻게 잘 찍어요 네, 아빠요 아빠도 나와요? 아빠. 아빠 아빠 나와요? 나와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루프탑에 놀러 가봤어요 아유리가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신나게 루프탑 라운지를 즐기고 저희는 이제 잠자리로 들려구요. 내일 마지막 하루 어떤 하루가 될까요?